할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하와이 한달 살기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와이 향수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어, 알아두면 좋은 어, 하와이안 바나나 브레드를 어, 닐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어, 바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란 들어가고 밀가루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시나몬 가루 아주 조금 넣을 거고요 또 베이킹소다, 설탕, 바닐라, 엑스트랙트 그리고 이거는 소금이에요. 소금하고 오일, 코코넛 오일 저는 준비했는데 다른 오일 아무거나 쓰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마카다미아 너트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네, 밀가루 한컵반 하고요. 먼저 가루 재료들만 모아서 볼에다가 따로 담아줄 거예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는 1티스푼 어, 필요하고요. 다음 소금을 좀 넣게요. 그리고 어, 시나몬 파우더는 아주 조금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가루는 일단 옆에다 두고 이제 바나나 준비해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바나나 준비할 건데요. 하와이 여행 오시거나 한달 살기 하시면 이렇게 애플 바나나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 일곱 개 정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혹시 하시게 되면 바나나를 세 개나 뭐네개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바나나는 이렇게 잘 익은 걸로 준비하셔가지고 껍질을 까고 포크로 으깨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덩어리가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세 번째는 어, 계란하고 설탕을 믹스하고 오일을 해서 어, 젖은 그런 성분들을 준비해 줄 거예요. 설탕은 한컵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하고 설탕이 잘 섞이게 해주세요. 이제 설탕하고 계란이 잘 섞여서 색깔이 이렇게 연노랑색이 되고 좀 부드럽게 됐을 때까지 섞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오일을 또 섞어줄게요. 저는 코코넛 오일이 있어서 코코넛 오일을 써요. 그래서 1분의 1컵 정도? 하는데 이거를 바로 한 번에 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이렇게 부어줘서 잘 섞이게 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는 바닐라 엑스트랙을 넣고 으깬 바나나랑 가루를 같이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 1티스푼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닐라를, 바나나를 섞어줄게요. 그리고 재놨던 이 가루, 밀가루랑 소금이랑 뭐 시나몬 가루 있던 거를 살살 함께 섞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아까 부피가 줄지 않게 살살 섞어주시고 이 밀가루 하얀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섞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카다미아면 넣을 넣어서 반죽을 마무리할게요. 이게 4분의 3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하나 꺼냈는데. 이렇게 4분의 3컵 하고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면 다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릴리님,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네, 이거 마카다미아 노트에요. 그쵸. 죠 네. 그 하와이 코스코에서. 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제 어, 하와이 한달살기 이렇게 따라잡기 이렇게 하겠지만은 한국에서 요 마카다미아 노트를 못구 하면 어떻게 하죠? 호두 넣으시면 돼요. 음, 호두? 네. 오케이. 이제 마카다미아 너트를 좀 굵게 다졌고요. 이거를 해서 섞어주면 반죽은 완성이에요. 이제 반죽을 여기 팬에다 넣을 건데요. 주방이 있는 숙소에 이런 빵을 구울 수 있는 팬이 있으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이 세이프에 가시면 이런 일회용 빵 굽는 틀이 있거든요. 이거 3개에 한 6불 정도 하더라고요. 자, 여기다 이제 넣고 빵을 구워볼게요. 저는 이 베이킹 할때 쓰는 스프레이가 있어서 이거를 쓸 건데 없으면 기름으로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흔들어서 이렇게 이제 빵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닐리님 이제 반죽이 다 끝난 건가요? 아, 네, 이제 오븐에 넣어서 굽기만 하면 돼요. 네, 이거 325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어, 더 필요하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구울게요. 음, 다 됐네요. 이제 여기 이렇게 찔러서 젓가락에 아무것도 안 묻어나오면 다된 거예요. 이 정도는 된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식힌 다음에 먹을게요. 이제 아,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꺼내서 한번 썰어 볼게요. 네. 네. 음.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음, 진짜 빵간데 이제는? 네. <웃음> 자 바나나 브레드가 나왔네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게 살아있다야. 음그 애플 바나나를 넣었고, 음 새콤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이 안에 음, 마카다미아 너를 넣었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 고소한 맛이, 이렇게,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은 일리가 이제, 뭐, 하와이에, 뭐, 한달 살기 여행 오신 분들, 그리고 뭐, 장기로 뭐, 키친을 얻어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이제, 하와이에서, 요렇게, 음, 한번 따라하면 좋고, 또, 한국에서도 이거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애플 바나나는 없지만은, 일반, 이렇게, 요런 바나나 갖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어, 닐리코이, 음, 아이스티랑, 이렇게 이제 바나나 브레드랑 먹는데, 야 이게 정말 예술인데요. 음. 여러분들 꼭 따라해보세요. 강력 추천! 바나나 브레드 어때요 정말 솔직히 한번 얘기 좀해주세요 용달림부터 바닐라 향이랑 마카다미아 이 경과류 씹히는 느낌이 어머. 굉장히 좋아요 저는 파운드 케이크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촉촉하고 향이 너무 좋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오우 자달밤 님은 이게 음 시나몬 마카다미아 바나나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맛이 음. 그리고 아니 지금 만든지 조금 됐거든요? 네네. 근데도 되게 촉촉해요 안에가 음 이거 마식당에서 만든 건데 사가실 의향이 있나요? 아 이거 8 9 5불까지는살 의향이 있습니다 아 오케이 <웃음> 잠깐만요 여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